등록해주세요. 이민영 이찬, 폭행사건, 전남편 근황.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배우 이민영이 드라마 안팎에서 행복한 연말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등록해주세요. 이민영은 최근 SBS 아침극 사랑이 온 애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전국 시청률은 15%에 육박했고 권선징악 결말에 시청자들의 호응도 좋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등록해주세요. 극중 이민영이 연기한 주인공 나선영은 첫눈 오는 날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는데요.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또한 그를 괴롭히던 신다희는 나선영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하며 용서를 빌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나선영은 그를 용서하며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민영은 지난 6월 시작된 이 드라마에 2016년을 모두 쏟아부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등록해주세요. 촬영 시작 시점부터 따지자면 약 8개월에 걸친 대장정이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중 5일간 방송되고 타이틀로를 맡아 분량이 많은 터라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하지만 이민영은 불평 없이 이 스케줄을 모두 소화하며 현장 분위기 메이커 역할까지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오네요. 최근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거쳐 추운 겨울 촬영까지 이어지며 모두가 지칠 수밖에 없었지만 주인공을 맡은 이민영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기운을 줬다며 탄탄한 연기 덕분에 시청률도 안정적으로 올라 기분 좋은 촬영 현장이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전 2007년 새해 벽두부터 연예계의 결혼 명함이 엇갈리기도 했었죠.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이민영은 결혼한 지 12일 만에 초스피드 파경을 맞은 것이었는데요.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탤런트 이찬과 결혼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이민영은 현재 이찬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을 주장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 이민영과 이찬의 파경 요인은 바로 폭력과 혼수 문제 때문이었고 김미호와 전남편의 이혼 사유도 결국은 돈 문제로 인한 잦은 다툼이었음이 공공연이 밝혀졌단 바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탤런트 이찬과 결혼식을 올렸던 이민영은 발리에서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등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 이민영이 이천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함께 폭행당한 얼굴을 공개해 파문을 던졌고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후 2 0이2민영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지난해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올렸던 두 사람의 결혼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처참한 결혼식으로 치닫게 됐습니다.